안녕하세요 오늘은 신문사 회의를 갔다가 중앙대학교 신년음악회가 있어서 신년음악회를 다녀오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중앙대학교 총학생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선착순으로 음악회 신청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딱 12시 맞게 티켓팅하는 마음으로 신청을 했는데 운 좋게 선착순 안에 들어가지고 음악회를 보러 갈수 있게 됐습니다 어, 롯데월드타워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잠실에 있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즐거운 마음으로 음악회 오랜만에 문화생활 하고 오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아침으로 지금 딸기를 먹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자취하고 있는 동네에 이싱싱이라는 공유 전동 킥보드 사업이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봤는데 제가 학교까지 걸어가려면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려요 근데 이걸 이용하니까 딱 3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걸 타고 학교를 가려고 합니다 어, 한번 타는데 기본 요금이 천원이어서 조금 어, 비싸긴 한데 왜냐면 천원이 10분 정도 그러니까 10분 탔을 때 천원이거든요 1분당 100원이어서 근데 3분 타고천원되이좀 아깝긴 한데 그래도 너무 재밌어가지고 타고 있습니다 그리 얘가 그싱싱입니다 여기 QR 코드를 찍으면은 탈수 <여러나> 있습니다. 그를 하나. 드디어. 이거지. 어떻게 확대하더라? 어... 찍고요 자리 멋져 음. 핸드폰 해놨어 일하면 음. 돼 바꿔달라고 하네 그래. VIP에요? 아이석이네 아 이건 돈 받는 거라니까 대박이다 좋은데서 돈다 그러니까 와. 진짜 좋다, 진짜. 우리는 어린석에서 우리는 어린 석에서 보는데 우리 기부 안 해가지고 못 저기 기부해라 아, 부럽다 <웃음> 요아 재현님 덕분에 왔습니다 와 대박 너무 최고 무대가 뒤집어진다 <웃음> 사실 저희는 이 음악회가 문화생활도 문화생활인데 중대신문에서 취재를 하기 위해 온거라고볼수 있죠 그렇구나 저희 크루도피아자랑 크롬 말라이랑 크롬 틸리랑 밥 했다고 하던데? 밥 세계랑 콜라 사다 음. 네. 이건 언제 세계스 이거 <웃음> 4월달올라오서삼월 초에 내은 음. 네. 내가 챙겨야지. 근데 이게 제거예요 어느 거야? 네. 어, 이게 제 거겠죠? 크림 어쩌고 저쩌데 이게 제 거겠죠? 모님 네. 네. 네. 여기, 네. 여기, 네. 여기 리필이 있나요? <웃음> 굉장히, 어, <웃음> <너무> 다 <좋다. 그래? 웃음> 이생 젤리 땡큐 아, 커피를 편집해. <거칠게>. 아, 맞다 여기 운동장인데 아무것도 없어 지안님, 저희 지금 뭐하고 왔죠? 저희 신년음악회 보고 이제 가게 났지 이러면 아 잠깐만